파역작업 중 충돌 여파로 낙상하였다면 상품설명서에 면책규정이 상세히 적시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불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 5053-41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0년경 교통상해 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가해 차량의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파이프 하차 작업을 하던 망인이 파이프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쟁점나이 사건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 첫 번째,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피해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파이프 하차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적재함 위에 실려있던 파이프들과 함께 지면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역 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 별개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되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에서 파이프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로 규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두 번째,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면책조항과 같은 내용이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보통 약관에 공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상품설명서 말미에 설계사 아이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자필 서명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자 유의사항 말미에 설계사 아이로부터 가입자 유의사항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자필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.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나 가입자 유의사항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볼수 없고 달리 설계사 아이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명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